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작강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채널은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개설한 채널입니다. 작강 채널은 다양한 게임 영상이 업로드 되는 종합게임 채널이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6시 각각 다른 컨텐츠의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 이외에도 일상 관련한 영상을 올리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튜브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